나무마바냐바라밀 나무마바냐바라밀 나무마바냐바라밀 다 같이 합장하시고 오늘의 개성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대정고 스님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혈시 시 초리 Oh, h oh. e shim, 집착, yer, a n a o h 들였듯이 대종고 스님의 개성이 되겠는데요. 절심 생사 하고 벌심 조림하며 완심 구탁하고 해심 집착이라 풀어보면은 절심 생사 생사를 끊고 벌심 조림 첨첨한 수풀을 베어서 버리고 이게 번뇌를 얘기하겠죠. 번뇌가 그득하면 뭐 보이지도 않고 또 본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이죠. 완심 구탁하며,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해심 집착이라, 집착을 푼다. 이제 풀해 자입니다. 마음의 집착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 보면은 마음의 생사를 끊어버리고, 마음의 비 좁은 숲을 개환이 베어버리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음의 집착을 풀어버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집착을 베어버리고, 때를 잇어내고, 전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궁극적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업장을 소멸하는 것, 종자식,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어, 이제 본래, 청정부구라고 하는 그 위의 부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다이 뭐 얘기입니다. 어, 그리고 그 방법 중에 이제 중요한 의식, 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재. 그러니까 49제, 전도제, 기제, 뭐 어, 수륙제, 영산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생사윤회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집착이 있으니까 윤회를 하는 것이고 번뇌가 있으니까 아 소위 예 윤회를 하고 어 괴로운 것이고 어 생사가 있으니까 또 윤회를 하고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전부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끊는 것이 머리카락을 끊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에뭐 이좀 무슨 뭐뭐 뭐, 손톱을 끊을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마음 안에 예, 일어나고 있는 중생심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종고 스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중생심 번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고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에, 49제니 뭐 이런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 본래의 미는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한다 업장, 업식을 소멸한다 번뇌를 소멸한다 생사를 여인다 무명을 여인다 지혜를 증득한다 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에, 의미를 가지고 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있어서는 또한 죄의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유루복이라고 하는 차원이고 하나는 무루의복이라고 하는 차원인데 에제 유루복 한계가 있는 복, 소 이제 시한 시안 그 시한부적복이 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적복이에요. 전부 얻으면 잃을 것이고 가지면 놓을 것이고 태어나면 죽을 것이고 기쁘면 기쁨이 소멸될 것이고. 어, 이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은 식을 것이고 만나면 이별할 것이고 전부 어, 소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시한부적 복이다. 한계가 있는 복이다. 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샌다. 응? 샌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샌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샌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샌다 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큰두 번째 화살 고통이 더 이렇게 면원 플러스 원으로 다가오고, 거기에다가 중중무진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복은 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식이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에, 어려서는 그렇게 엄마만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이게 이제 대가리가 크니까 지혜 팬넨만 알고, 부모를 잘안 챙긴다. 어버이날에 에, 안 챙긴다. 라고 하는 것은, 샘, 복이 샌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자 그래요 아유 내가 참 젊어서는 이뻤는데 어찌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얼굴은 처지고 이테면뭐 비싼 것을 장미가 발랐던 70만원인가 80만원짜리 선전하는 그것을 팔아도 소용이 없고 그냥 발을 때는 좋은가 보다 했는데 한 2, 3일 지나면 별것도 없고 어또 이제 뭘뭐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일를테면 뜯고 땡기고 꿰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서너 달 지나고 보니까 또1년 지나고 보면 다시 향 없고 돈만 든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왜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셈 셈이 있는 복이다. 중생의 복이라는 건 전부 이렇게 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시적이다 유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한적이지만 유한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또 무한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한의 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유한의 복을 승화시켜서 무한의 복무르복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유한의 복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머물러서 헤어나질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한의 복을 추구하는 걸 이걸 작복 그래 작복 쉽게 얘기한다면 이를테면 유한의 복마저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하루 한끼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은 우리가 거기에서 배고파 돼지 걷는데 무슨 깨달음이 뭐고 해탈이 뭐고 생각이 나오겠어요. 어, 코로나가 그냥 온 사방을 에 구경 없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이 먹고만 찾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장 생명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공포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단 얘기. 그러니까 유한의 복이 있는 것은 좋다.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아, 무한의 복으로 갈 것이냐, 해탈로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중생은 미련한 곰티냐 가지고 유한의 복이 예를 든다면 북영화에 10억 있으면 11억, 응? 어, 또 되면 국회의원 있으면 에이, 뭐, 뭐,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어, 응? 엊그저께 송영길 당대표 어, 부인이 당선돼서. 인사를 온다고 전락했던 유일하게 나만 인사 왔어요. 이렇게하면내 외모가 받쳐주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인사 왔어. 그리고 이제 그 혼자 운전해서 인사하고 한 두어 시간 얘기하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유안의 복, 무안의 복을 얘기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네. 그렇기 왜 교수님? 뭐뭐더더 뭐가 좀 남아 있나요? 그리울 때, 아니 생각을 해봐 국회의원의 당대표, 당대표에서 이제 그다음 을 생각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크면은, 예, 괴로운 것이 큰 것이고 장애가 큰 것이고, 아 빨리 달리려면 저항이 많은 거 아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인천에서만 당신을 알아봤지만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모든 언론이 당신한테 집중할 텐데, 왜 괴로운 일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산 넘어 사인 줄 알아야 되고 사바세계는 고통인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하... 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큰 장애는 없을까요? <웃음> 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짓는 것 하나 유한의 복을 짓는 방법이다 그럼 왜 그러냐? 뭐 것인데 간단해요. 생명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49제 불공이 있잖아요. 이게 재란 말이요. 그러면 전부 음식을 울리는 것은 여타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공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살림의 공덕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를 한 것은 스님도 먹고 살고 어, 스님도 먹고 사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좀 남는 거 있으면 좋은 일에도 쓰고 착한 것들에도 쓰고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들한테 쓰고 베트남의 한글 학당에도 쓰고 환경 에, 저기 녹색 연합에도 쓰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돈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벌어 갖고 거기다 쓴단 말이오. 응? 어. 우리 김 변은 녹색 연합에도 돈 내고 착한 것들도 돈 내고 어.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웬만하면 안 내. 좀 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스님이 별수 없이 여러분들 낸거 다시 회양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냐, 간접, 간접 투자냐. <웃음> 요 차이가 있는 건데, 에 간접 투자는, 에, 이제 간접 투자지만 아주 이제 복이 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안전하고. 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에, 제를 보면은 이렇게 생명 살림에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고 또 에, 제보시를 통해서 여러 에, 그 중생을 살리는 또 행위들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제보시고 또이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는 건 여러분도 듣지만은 영가도 듣고 삼천 대천 세계인은. 는 소위 유주무주의 신장에서부터 모든 존재들이 다 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야 됩니까? 믿십니까? 응. 사바하, 알렐루야. 믿어야 돼요. 야, 여러분들이 안 믿어. 참 우리 김변도 믿는지 모르겠어. 이 법문을 하면 우주 3천대 천세계에 모든 생명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삼천대 전생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3차원에 살지만 4차원, 5차원, 6차원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왜? 아 인간은 인간눈내 오온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세계에 중첩된 세계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일미진종 함시방의 이것이 중생 따라 보이는 세계가 다를 뿐 이게 차원이 다르게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회일 스님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에다 이걸 틀어요 공덕이 크단 말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승 경전을 보고 참 뻥친다 그러고 막허황되다 그러고 소설을 썼다 그러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니까 아 의미가 있어요 아 우리 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게몇 가지나 돼. 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업식 따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 업식이 보여지는 세계 이전, 이전, 이전, 어 이후, 이후, 이후가 동시적으로 같이 대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에, 삼세가 일념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 의미예요 한 점이 한 티클이 우주라고 그러고 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듣는 공덕도 여러분들이 짓는 것이고 또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금방 깨달아서 고통을 여의고 공포를 여의냐 그것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중생인지라 아, 업을 짓고 업에 과부가 있는지라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장애는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고 고통은 소멸되고 원은 성취되고 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에, 따르고 믿는 가운데, 우리의, 어, 장애, 공포, 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환장하기 안 좋아요. <웃음> 마음이 편하잖아. 누구나 그럴 때 절에 오면은 마음이 편하다고. 아, 이거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맨 그럴 때, 응, 자기는 천주교인데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고. 아, 그러면 절에 올 것이지, 마음 편하다고 사는 세상인데 절에 올 것이지, 뭐 한다고 천주교가. 그것도 이해가 안가대 민주당 송 대표가 천주교를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가끔 저래 가서 자고 그런데 아 그렇게 좋으면 절에 와야지 왜 거기가? 요 얘기까지 못했어 내가. 요 얘까지는 이제 내가.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제보시 법보시, 무해보시가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내가 근원적으로 닦지 않으면 유루의 복에 그칠 수밖에 없는 고로 무루의 복을 닦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가든가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괴로움은 뭐 때문에 왔느냐 무지 때문에 왔다 무지는 뭐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뒤집힌 생각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불교는 반야 빼놓으면 은 뭐다 그게는반야병 시체요. 살아있는 게아니오 그러니까 부처님도 반야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얻었고 고얻 깨달음을 얻은 것은 무상정등정과 가장 바른 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역으로 얘기한다면 중생은 뭐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혜가 없어서 반야 지혜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다. 그럼 반야 지혜는 어, 무엇이고 무명은 무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뒤집힌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뒤바뀐 생각. 누가 중생이 얼마만큼 완전하게 뒤집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뒤집힌 생각.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뭔 얘기냐면 제가 분별망상, 에, 헛개비 노릇 여러분들 생각은 전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이 갇히고 그 생각이 자기 중심 안에서 일어나고 생각이 업식에서 일, 업식에 끄달려서 일어나고 없이 자체가 아니고 없이 끄달려서 일어나고 거기서 느낌을 수반하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상행시 다 얘기하는 것인데 느낌을 수반하고 감정을 수반하고 좋다 싫다를 수반하고 그러면 그 생각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이라도 깨달음이 무엇이냐, 코만지기보다도 쉽다. 다만 좋고 싫고만 떠나면, 어? 그러면 어, 그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스님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 되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어?라고 하는 그걸 봐야 돼요. 이제 업식을 바탕으로 갖춰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은 전부 똑같은 생각이라도 망상이다. 아, 괴로움을 낳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 뭐 얘기해도 얘기해도 근기가 있으니까 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뒤, 뒤바뀐 생각이 온전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한번 해봐요. 전도, 몽상, 그럼 뭐가 뒤바뀌었냐라고 하는 거죠. 전부 뒤바뀌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고 죽음 생사의 문제 안에서 생과 죽음이 별개이고 다른 것이고 어, 생은 생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에,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 뒤바뀐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이 드러나 있지만 사가 안 드러날 뿐 사가 같이 하는 것이고, 사가 드러나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생이 같이 하는 것이다. 이해 돼요? 아이고, 이해가 돼야지. 아, 가을에 낙엽 떨어져가지고 허엉어 벌파이지만 그건 사가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이 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럼 아주 이쁜 꽃이 피었잖아 그건 생이 드러난 거잖아 그러나 그것은 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적인 건데 중생은 생과 사가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은 좋고 사는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틀렸다는 뒤바뀌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같이 한다는 건뭔 얘기예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우리의 본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럼 여기서 생사가 영원하다. 그럼 스님 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자자 자, 고유한 자가 없는 본래는 영원한 것이다. 본래 불성 법성 진여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이 영원 얘기하려면은 또, 얘기하려면 또 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불교가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공이라는 공이 개념은 있지만 공이라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전도 뒤바뀐 생각이 뭐냐 이를테면 생사가 나눠져 있고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고 내가 죽는다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 생사가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은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원성이라는 것은 에, 우리 모두의 본질인 것이고 어, 그러나 고유한 자는이 안에 없는 것이 영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 이 책이 있단 말이에요 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영원하다는 라 말이에요 아 공하니까 책이 생기고 책이 흩어지니까 공한 것이고 책이라는 거 안에는 공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사라져서 공인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공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말든 넘어가고. 그러니 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김벤. 우리 김벤이. 자아가 있단 말이요. 영원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두 번째로 잘생긴 김변이나 나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이렇게 개체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체 개체의 고유한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아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가 이루어지고 다시 외부로 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숨을 쉬어야 되는 것도 이 숨이라는 공기라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먹는 것도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세 끼만 안 먹어봐 아 숨을 한 10분만 아니 10분도 길으니까 한 5분만 쉬지 말아봐봐 스님 말이 진리구나 알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여 숨을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부 외부에서 온단 말이에요 옷도 외부요 어, 집도 외부고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나라는 고유한 나라고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할수 있는 게 그럼 스님 생각은 고유한 자기의 생각 아닐까요 어, 스님은 스님 생각이고 스님 생각이니까 고유한 것이니까 제가 스님 생각을 읽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내 생각마저도 전부 외부에서 온 것이지 대상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대상이 없으면 안 있나 응? 대상이, 대상이 없으면 안이야 우리 김변이 나를 보고 질투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외모도 되고 키도 크고 응? 네.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이 있고 그러니까 질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에 앞에 안 앉아 있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더라고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들어야 생각이 일 나고 눈을 봐야 생각이 일 나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육군 육경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 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마저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래 내가 태어날 때 전생업도 사실은 종자식으로 일어난 것이지 본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신, 태어날부터 때 부처, 태어날부터 때 기독교, 태어날부터 때 불교, 불교, 내 성격은 이렇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라고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으로 평생 매달려서 그어 가지고 어, 괴롭다고 하는 것인데 없는 존재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 괴롭 괴로... 연애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자존심도 그렇고 우울함도 그렇고 전부 자아가 없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망상 분별이죠. 헛개비 노름이지 응,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음, 전도됐다는 것은 이제 이런 제이 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데 있다고 하거나 어, 어, 또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뒤바뀐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다 전부 그런 거예요. 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걸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전부 괴로운 거예요. 응? 그 사랑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드라마도 사랑 무슨 뭐그 저기 음악도 사랑, 응? 또 누구를 내가 만나서 로맨스를 가지면은 참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어, 기도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사랑의 인연물인 그 소위 본래를 가지고 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에, 다시 게다면 신랑이나 자식 문제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일이 없어요. 어, 어, 그러니까네 그렇단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보면 은 예, 돌이켜 생각을 잘 해보면 은내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은 내가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 내 집착이 반드시 중심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은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처님은 그래서 집착하는 것을 사랑의 표현에서 갈래라고 표현해서 갈래 갈증나는 애욕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뒤바뀐 생각이에요 전부 뒤바뀌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꾸 에, 뭡니까? 잘못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인과를 받는 것이고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전부 여러분들이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테면은 여러분들 생각마저도 여러분들 생각이잖아요. 생각마저도 이 무명업식은 에, 뭐냐면은 한계지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계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걸다 믿어요. 응? 그런데, 곰곰이 잘 깊이 생각을 해보면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 역이냐면, 예를 든다면 꽃이 여기 있어요. 꽃 하면은, 꽃이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 있어요. 꽃 하면 여러분들이 그, 느껴지는 것, 꽃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과연 꽃이 아름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내 방에 어, 소위 스승의 날에 꽃한 다발을 저한테 앵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상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이, 오늘은 봤더니 꽃이 이렇게 싱싱했던 꽃이 팍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쁘지 않아요 어? 그리고 조금 지나면 거기에 이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하면은 여러분들 개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꽃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 대상을 전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념, 그 개념 안에 갇혀서 꽃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대상, 이 대상 안에 한 부분이 꽃이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은 어떠한 개념, 미라도 그 개념이 전체를 대신할 수 없다 대상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얘기야 어? 잘 모르겠어요? 꽃이 이꽃 하나로 얘기하지마 아름답다고 라 생각되는 이 꽃이지만 은이꽃 하나에는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꽃을 다 얘기할 수 없다니까 대상을 다 얘기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서정주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어, 뭐 어쩌고 하니까 국화꽃이 피었다는 거야 꽃을 얘기하려고 본다면 그 대상의 실체는 진여야, 진여. 우주란 말이야, 우주. 우주의 실체 그 자체가 꽃이에요. 근데 그걸 다 담을 수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꽃 하면은 그 개념 안에 내가 그 한정 지어진 그 부분만 보고 그 대상을 평가하고 그 대상의 전체라고 생각을 확신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전부 개념 개념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이데오리가 되는 것인데 다 그렇단 말이야한 부분을 보고 그게 진리이고 실체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일, 일 생각을 해봐 여기를 보시오 예. 고개를 드시오 일, 일은 일이죠? 아이 o 노 일은 일이에요. 일할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하나야 하나. 그런데 하나가 과연 하나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교시 그래요. 일은 즉 전체고 일은 즉 다고 다는 즉 일이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과연 하나는 하나냐? 하나면 전체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하면 하나의 개념 안에 일어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버려. 그런데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개념 안에 갇히지 말란 얘기거든요. 사상에 갇히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개념도, 어떠한 사상도 전체를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전체를 담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불교에서는 언어를 언어가 수단일 수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얘기예요. 언어가 수단일 수밖에 없지만은 쓸 수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언어가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대상 대상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얘기할 때는 대상을 얘기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언어를 안 쓰는 거예요. 없으니까 언어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나는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다. 오매, 저저 양반 거짓말도 잘는 평생 아침부터 일 나가지고 응? 중생들 앞에서 매진리거치고 먹었자고 먹고 팔만장경을 그냥 그렇게 설해 가지고 오날날. 오날 어, 경전을 그냥 어? 한 권으로 만들어서 그걸 달달달 외게 만들지 팔만장에 호만 말씀을 다 해놔가지고 그냥 후학들이 공부하기가 그냥 머리 지기나오 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네 진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전달하는데 이 수단밖에 없으니까 언어를 표현한 것이지 언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언어를, 최소화하거나, 어, 언어, 언어 외의 것을 방편을 쓰거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문답이 되고, 이게 이제 선불교가 되는 겁니다. 쟤네 스님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니면 맛이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과 방으로 막, 어, 그, 진리를 전달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아! 응?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 그는 사람들이, 저, 저 맛이 안 나. 아니, 내가 부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려? 어, 혼자 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냥, 악을 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일 때, 언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언어는 대상을 담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생각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문하고 반문하고 이걸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무엇이냐 어, 언어에 갇히지 말아라 대상에 갇히지 말아라 생각에 갇히지 말아라 응? 에, 과거에 갇히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라 갇히지 말라 계속 그런 겁니다 이걸 파사현정 그래 파사현정 응? 수처작주 그런 겁니다 주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 수처 처해져 있는 거 주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 그 상황에 갇히지 말라는 거, 업성에 갇히지 말라는 거, 상황 안에, 안에서 드러나는 그 언어에 갇히지 말라는 거, 대상에 갇히지 말라는 거. 수처 작주 어디 가서 오야붕 해라 이것이 아니고 오야지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성청정이다, 진여다.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은, 어, 마음, 마음이, 마음이 무엇이뇨? 그러면 또 괴로움은 무엇이뇨? 번뇌는 무엇이뇨? 장애는 무엇이뇨?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 본래 자성청정이 드러나는 것, 어, 그러면, 걸림이 없는 것이고 자제한 것이고 괴로움이 없는 것이고 생사윤회를 벗어난 것이고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런다. 열반?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그 열반이라고 그래요. 어? 그런데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번뇌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영부득이야. 본래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 예요 중생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본래 있지 않는, 그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냐?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실체, 아 이거 본래는 불성이고, 본래는 열애장이고, 본래는 진여고, 하뭐 얘기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면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또한 걸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걸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할 수 없다 단지 깨달은 자만이 그것을 알수 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편이다 요 과정 해야지 뭐, 더 하면 뭐 여러분들한테 에, 에, 헷갈리기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에? 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생각은 처음부터 망상해. 망상이 있느라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괴로움을 여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야만이 일체가 모두 자제하게, 에, 자제하게, 일체 모두를 자제하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자제하게 쓸수 있고, 본래 없는 그 자리, 내지는 없지도, 있지도 않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걸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그러나 그것 또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 부지런히 닦아라. 열심히 닦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길만이 세세생생에 떠드는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영가천도 있겠습니다.